안녕하세요. 네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토양 수분 센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유튜브로 토양, 토양의 수분을 측정해서 어, 펌프로 물을 공급하는 거를 한번 요청을 하신 게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토양 수분 센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토양 수분 센서는 진짜 별게 없더라고요. 기존에 저희 그 아날로그 센서 그 ADC 이제 뭐 ADC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아두이노의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있는데 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이용해서 센서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출력을 디지털 값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어 아, 요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 센서를 연결을 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요게 그 지금 토양 수분 센서거든요 토양 수분 센서인데 어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뭐 이번 시간 강좌는 어 빠르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류가 좀몇 개가 있어요. 근데 원리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음 똑같이 생긴 거는 지금 못 찾겠네요. 똑같이 챙겨못 찾겠는데 어... O C T O P U S 아 이거구나 이거네요 이거 이거고 요 센서는 어그 수분의 형태에 따라서 그 아날로그 입력 값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센서거든요 지금 회로도 나와있네요 회로도 여기 나와있는데 어 지금 여기 두 개의 흐르는 어그 수분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어 전압값이 변하는 그런 회로인 것 같아요 그런 회로인 것 같고 어, 그거를, 어, 이제 전압 값으로 출력되니까, 어, 아두이노의 어, ADC 컨버터를 이용해서, 그걸, 어, 아두이노에서 받아서 지금 수분의 양이 어떤지, 어, 측정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맞나? 일단, 회로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지금, 사실 수분, 손에 이제 물이 젖었을 때, 그, 젖은 손상태로 저희가 전원 코드를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손에 물 때문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인데, 어,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이두 개의, 어 이런 식으로 수분이 검출이 되면 전압값이 출력이 되는 그런 원리의, 어,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토양 습도 센서라고 있네요. 토양 습도 센서라고 있고, 어, 아데노 강자, 수분 센서 사용하기. <웃음> 어, 이거예요, 이거. 지, 진짜 간단하죠? 이거예요, 이거. 심지어 여기도 영상도 있네요. 어, 일단 뭐, 그렇게 어려운 센서는 아닌데,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런 수분 그 아날로그 출력되는 그런 센서들이랑 똑같은 센서거든요 똑같은 센서고 뭐 코드는 여기 있는 코드 그대로 써볼게요 복사해서 어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서 음뭐 간단하죠 간단하고 그럼 뭐 일단은 연결을 한번 해보면 보시면은 G가 그라운드겠죠. 0V, V가 이제 5V, S가 아날로그 출력일 텐데 어, 색깔도 딱돼 있네요. 검은색이 그라운드, 빨간색이 5V, 노란색이 어, 출력, 아날로그 출력 쪽이 되겠죠. 그럼 여기 연결한 걸 보면 반대로 연결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검은색이 그라운드, 흰색이 5V 검은색이 그라운드 거꾸로 꽂지 않게 잘 조심히 연결을 해야겠죠 아 검은색이 그라운드 그 다음에 흰색이 5V 그 다음에 A0 아날로그 컨버터 쪽 아날로그 입력 쪽에다가 연결을 해 볼게요 그리고 아드이노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연결을 했고, 짜잔. 일단은 아까 그 인터넷에 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일단은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일단은 A0번 입력 값으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센서 배너는 0부터 시작되고, 어, 이게, 어, 그 값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지금 현재 상태의 수분의 양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좀 정밀하게 하려면 어떤 측정된 기준값으로 해서 해야 되고요. 아 여기 지금 샘플 코드도 있죠. 샘플 코드를 봐볼게요. 아, 샘플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쓸게요 보면은 지금 다른 건 크게 뭐 다르지 않고 지금 여기 내용이 중요하죠 수분의 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희는 9600을 지금까지 썼으니까 960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OSP 센서 툴자동 판매. 지금 100ms마다 보이스터 센서에 지금 A0번 좀 쉽게 볼수 있게 0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좀 쉽게 볼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 아날로그 컴버팅된 값이 0에서 300이면 드라이소 어좀 드라이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300에서 700 값이면 좀 습하다는 얘기고, 700에서 950사이에 데이터가 나온다. 그거는 물이란 얘기예요. 그냥 뭐 거의 그냥 물에 가깝다는 얘기겠죠. 어 일단은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업로드. 그리고 일단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제이지아 포트를 안 잡아줬네요. 뭐 이런 실수 많이 하니까 뭐 주의 항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뭐 업로드 되는 시간동안 뭐딴 얘기 좀 하자면 날씨가 요즘에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감기 들린 사람이 많은데 어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단은 업로드 된 거를 한번 틀어볼게요 어 지금 100ms 마다 출력되게 해 놨는데 일단 수분센서 데이터는 0이죠 0인데 두개를 손으로 대주면 아 이제 데이터가 나오네요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지금 제 손이 어 수분 상태가 굉장히 드라이 한 상태가 되겠죠 왜냐면은 한 200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뭐 굉장히 드라이하다가 볼수 있겠죠 손끝으로 잡으면은 한 400정도 나오네요 400, 500 500까지도 나오네요 어 아무래도 사람 소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테스트하고 어 하나 더 테스트를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제가 준비를 안 해놔서 한번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물이고요. 먼지만은 물이고요. 먼지만은 물. 먼지만은 물이고 하나는 휴지를 여기다 적셔 볼게요. 식으로 접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먼저 어 먼저 어 물에 적신 휴지부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반 그냥 마른 쪽 마른 쪽은 아예 흐리지도 않네요. 끝에 물에 적시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한 600? 어, 거의 한700 정도 나오네요 70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물이 덜 묻은 쪽 그래도 똑같네 이건 수분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되나봐요 좀 꽉꽉 눌러서 가능하면 손이 안 닿게 해야 그 아까 손에 수부상태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좀덜 측정이 되겠죠 음..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완전 마른 상태에서는 측정이 안되네요 일단은 뭐 그렇게 벗고 그냥 아예 물에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어? 뭐야 망가졌나? 아 여기가 지금 빠졌네요 그라운드가 아, 5V가 빠졌어요 5V가 빠져서 지금 수치가 데이터가 제대로 잘 안나왔는데 아 그럼 아까 여기도 그런건가 보다 아 그러네 오백 물 묻은 휴지는 오0 물에 넣어 볼게요 물에 넣었는데 물에 넣었는데 그래도 뭐 생각보다 덜 나오네요 그냥 끝까지 담갔는데도 음, 살짝 어, 깊이에, 깊이에 따라서도 약간 조금 값이 다르네요 어. 깊이에 따라서도 조금 값이 다릅니다 다시한번 보이시죠? 깊이에 따라서도 값이 조금씩 달라지는거 깊이에 따라서도 ,서도 값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큰 편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큰 편차는 아닌 것 같고 뒤에 이제 세개납땜한 자리에 있는데 여기까지 다면은 쇼트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테스트하실 때 저기까지 회로, 다른 회로에 닿지 않고 이 금속 부분만 닿을 수 있도록 어, 테스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값이 767.8 정도 되는 것 같네요. 767.8 정도 음... 실제로 얼마나 정밀하게 이게 측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 값으로만으로도 어 어쨌든 수분 수분이라기보다는 어 수분이죠 수분 토양의 어떤 수분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수 있으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응용을 할수 있겠죠 수, 수분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드라이 0에서 300이면 어 어떤 펌프나 이런 물 수분 조절해주는 어떤 스프레이 같은 거를 좀 자주 뿌려주도록 하는 그런 음, 동작을 하게 시킬수도 있고요 어, 응용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박 끝났죠? 기존에 이거 하던거라서 별거 없죠 별거 없죠 기존에 센서들 그 어, 5볼트 어떤 전압값으로 출력되는 아날로그 센서들이랑 똑같은 원리고요 똑같은 원리고 얘도 뭐 다른건 없죠 다른건 없고 그 아날로그 데이터 값을 그대로 측정만 해주면 어, 그거에 따라서 값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음, 값의 크기에 따라서 어, 현재 수분 상태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이거를 응용해서 뭐 펌프 같은 거를 돌려보고 싶은데 펌프를 사야 되는데 사긴 샀어요. 샀는데 이게 배송이 좀걸리는것 같거든요. 뭐 다음 주 중에나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일단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각각의 어떤 센서나 뭐 이런 거를 기초적인 거를 이제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런 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그걸 응용해서 이제 코드를 만들고, 뭐 이렇게 짜는 거는 어 어떤 개개인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응용하는 과정을 좀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가 뭐이고, 너무 해서 망가졌나? 음. 너무 수고하셨고요. 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틈만 나면은 한번 방송을 이것저것 좀 파트별로 여러개 나눠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거 습도센서 아이 습도센서가 아니지 토양? 어... 토양... 수분센서 토양수분센서 이거 테스트를 했고요 나머지도 다 비슷하게 생긴거는 토양수분센서는 다 원리는 비슷하니까 그렇게 측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